a l o 세 g แม่มิงลาบาสิจม้าก็รอปา 대지 သဲတ사လန်ကြောင်းကင်ဆာယ리ာဂအကြောင်းဒီကောင်းဆရာရ사모ရက်ချိန်း 대지 စ게ပါတယ်ဒုတိယတစ်ခါကတော့အသ 대지 ကင်ဆာအကြောင်းပေါ့နော်အခုဒီတစ်ခေါက်မှာတော့ကျမတို့ကကင်ဆာမဟု อํานาจส야งบ่เนาะดุติยา사ําน가จก็တ 노, 이့ได้ใจห탄아ยยอกแคนเซอ နော်အဲ့တော့ဒီက a ောက် a ဲ့ပတ်သက်လို့ရှင့်ရောဒဲတိထဲမ i ာရှိတယ်ဒဲတိလမ်းကြောင်းပေါ့ဒဲတိလမ်းကြောင်းကိုတဲထဲမှာရှိတဲ့ဒဲတိလမ Ketika d a u d a w a y d u g u Seawe, d a u d a l u n i w i j a m a p o garo ti chongombiro, j a l i m i s i t a j i n a k o jau kede j a m garo tini j a m a l o n o d i a jau k u p s i l a g a o j a m a i b a n a n a n i m a a r o t a n g a n i jau e d a ñ a n a n a i a n m a a r o l s r o n g a s i m a a salu a a နော်အဲ့တော u ကျမတ e ု a င a ေတ e ာ e t u ွဲ s ိတ်တစ် n ုစီအောင်ဝင်ခြင်း၊လွတ် l e ်ထ u e းဆောင်ပေါ့ကောနော်သ r ပြောလေပြောထားစကားရှိ t ါတယ်အဲ့ဒါကက ตั้งกองนี่จ๊อกผิดไปเลยบ่เนา차지จ้ามื้อเอ้อคั่วใส่ a ี๋ t เลยนอกแท้จ๊อกดิแท้บ่ Tiancha zai liu ma ma ndai piwa pono, e raw naung nengeni, naung shi bai e n g r a r a s a l u n g n e o u r e d y e a o e o m o s u e r a i m e a, e r i a n covid malu we lesi yabo na jama'a i lesi ye di jama'a yu wendi tanaali be o jonyale lesi ye jonyale yu natau 라 e kadaema di covid dikudere mofu jama'a lu j e y g re e k u b i a i o n t o s t a a n e n l e m e e y a n i Po bari b t o bili a chimale, toa bili a chim nai male le s i a mesu labono. e d i h a l i ludaina l a g a l e mesu l u s h i d t a n g a o i c a p c i h a c i p a l u s i u lama m o t o b a u Eka chai no c h i p a l u g u n i a e di badeni bono, k o n g o p a t o ma piba le bono. Eo sei ipeo e tema a l a baleme, t m a u s h i s e tosine lo ma p i a a m g a a n ma u b a u a i a g topo l u b a Baa zaa ɗeji e a m u ɗ o peta wa, z e r i ɓe o te maa a a a a a ɗ e e ɗe e lokaa ti wa e s ə y e ɗja mhuɗo ari ɗiya maa ɗja peta, j a mhu e g h toponyi wa le, ɗa ɗeji e ɓe shi ye ɗo e ɗ a a a m a a h t e a a m e a s n a h s h a a m e bono, e o a s n a haɗi a m a m o l shi a e o a u a m a e j o r i le to le lo chii a keem bono, na ɗo to ye i a bono, m o s h a m b o ɗo ɓaa အဲ့တေ u ့အဲ့ဓာရီကိုရှောင်ခြင်းအဖြစ်ဒီကြောက်တစ်ခုလေးနေပုံတော့ပါဘောပေါ့နော်ကျမတို့စီကြုံဖြစ်တာတွေနောက်သွေးတိုးပေါ r i s a l l e s t y e e s t y <noise> ƴe nee 이 p h t a n i n e d o y n s i o n o 이 a l o ŋ tijoo tije nee o a a r i r w 이 b d e 이 o n a i a e t e s t a t s e n s i e n e o 미안한 애니 마, 자가, the lone, t e lone, she did a cajaro, t r o u g h a c h o e s t e r o l a cajaro, good job, the c l e s w i n n i n d in a n g h t out she is w i n n i n e a d i n g my winning, we won n w w n n c h k l i u s h i a r o l a e o n a g o p e t o dama, e s g d a m a a m n g n e m l a n w m o l n k e h o s a w b o m p l p a b no y m l a so ไอ้ห่านี่ 2 คู่โยมจะมาရှင်းလျှော့အောင်တော့ပြောပြတဲ့ပါတယ်အဲဒါကတော့သဲတီအဲแท้มาပဲရှိတယ်จောက်ဆိုလို့ရှိရင e h e surgery လုပ data g h a p ပါဆရ l e s s t o n Endoscopy surgery ɓono ɗaɗi u l a 란장 a n g s 이 a w i n ɗi sai ne ulanjang ɗe tamarori ɗika lopinni ɓaɗe ɗe ɗe ɗaaka ɗe manjang n 이 tii ɓaɓono ɓe saka ɗi ɓo ɓaikum yu ɓi ɗo ɗe ɗ Kwaisi guddada ga l u w p u e m b a g u d d d a ga l u j a n a l u jumshin a w d a guo l u m l p e n e ta ge l shin. e c h d e ha t a le. h e j m l t e c h e c h d i c h d so y n o Daha d r g u d a m h a Ete sa t u a e o n a เ e อเป็ดๆก่มจาบาเนี่ยดูก็แหละควอลิตี้ออฟไลฟ์ก็แหละตามันแท้တော့ย่อจาเลยบ่ y นาะတကြမလို့အဲ e လိုမျိုး i ာဆိုရဲ့တော့အချိ t Saya 到 e n g i n g a t a u t a t k m e m y a u h o e m yang neku 不 e h Pia kajal loh, teh caudet teh congga m a n g l a d a j a l u s i n g e Eh, i n g n o e b e lalu l e c e m a t i n a maci a n g o a m a h n n h i e u e h a l u s i n g e o h a s a d m a o ล้ม 캡아 ว로่에서ข็ดไปบา한ลเลยส이ไอ้แท้ๆแลนจองก็ตั이ที่ไ리ท์แองเกลเลี้ที่ตัอนี่ได้อ t การจ้ะแล้วไอ้อวะมาตรเน่ดิจอกคลี้ด l โ ကျမတို့ပြ n ်ပ y န်ပြောပါတယ်ဒီအနောက်နိုင်ငံမှာဖြစ 미มาย자ด้ขนาด i ั้นจ้ะเนี่ยพวก w รายาตะห i อก t ุบอ่ะได้ทุบไปเนี่ยอะเท้เนี่ยเปลี่ยนมาเนี่ยอะเท้จริงเปลี่ยนจองเนี่ยอูเต็งนี้เนี่ยพวกเราเสร็จไปบ่าได้เ UD Hub 나ောက်ထပ်ဖ o စ်ဖို့အတွက် a တန레마ျစေးကိ대သေးတာတော자ဘူးလ i ု့ပါတယ်အခါတည်းမှာပဲအသေးတည်းမှာရှိတဲ့ဒဲတိပ사ွန်ချောင်းမှာရှိတ Prognosisā tebiō mākāmbo, na sūlā apjākūtā ālū y ā r y a n h l n v l i n n n n h s o l o e s i t o less than five percent p n k d n e y ā a n ō l ā u be šī ālū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p l ā 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lāp ā l l l p l l l 아, 멍양 s 인 m o u y n g she, a t and s e i s t i n g e bona. 어, c o a n g ayaga, no one, or you, young, a l i t t u n g n a best, in t e n y e a c o s a t s a n a s i e y e t y s r i e n n g a e t s h i y e Di j d s e solution ye, c u t a si chemi ari a n k w u t a r a t i o n k w s a i n t s h i r t d o a w r i n o h e s a t te e t a n g e n r e pwesi b o b o a 이ดียวกันเนี่ยเดียว이นี่ยกว่ <목소리도> ไอ้ห่าจ้ะมึงโค้วถ้าเราเจ้ามารู้อมยาค้วณีได้ทําไ니ติยาไก่น้อมมาไอ้แอนเนียลี่นี่สินะป่ะเนาะตะคาจ้ะรู้สิแท้ฐีเอ่อแท้ฐีลำจอ 아ะกะบาลလုံ n æ แหนန Né อ๋อဘလူလုတ်မလဲ 그 u s o less than 0.5. <hesitation> e s t o n s e t h e s a t e t h i n h e s Bupieno y a r t hila n a m l u haru bupieno m e u y n o ɓaso ɗejei lanja oni e ɗejei ma shile jauɗi hu k w e raga ɗe ne ɗejei lanja on k w segu siya woni le m o e ne s e i a w n e e l u m i e t a n a l shi l a g e d s h lave so yendo e n e i l a n a n k w e segu i n a tanago, a c h m a ya ku a b u u a l l p o j a l a l e ga d a ron. แน담เ피라 a m g e h จมารู้แ a ้ๆภูมิล้วย에ล่าได้หานี้สินะปอนเนาะเอ๊ะไอ้อะไรမျိုးนี้นี่หน้ e t 구 gu tana lima ma di disciplinary approach nè, ti chaku ka bila me solution. t ye bida suju gu a chai m k a n sa a y b o n So i message li gu le chama dini a ni b i l a r e i ya ga n o n e a re, ti la re ka a n ti i chaja s le u ta u l u a r e t kuaro chau si ye s ye, se gu ta b u u ade, se gu a ra te kureha. พ e ่ t าหมดป่าวนอกถ้าจอกด o g a